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광천수를 머금은 상인의 아키움 거목이라는 나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키움 거목은 캐시로 판매하는 상인의 거목처럼 일정시간마다 대량의 아이템을 습득하게 해주지만 통나무가 아닌 아키움 조각이 나온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또한 사용하는 면적이 매우 넓기 때문에 텃밭에는 캐시 호박머리부터 심을 수 있으며 아직까지는 팔로스 상점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고 등장 확률도 매우 낮아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외형은 아키움 나무를 크게 확대해 놓은 것처럼 생겼으며 아키움 나무처럼 광천수를 가지고 와서 넣어야 하는 작업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성장하게 되고 채집 프의 회복시간은 6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채집은 총 10번을 할수 있으며 마지막에서는 아키움 기뜬 통나무 10개를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채집에는 비숙련 기준으로 600의 노동력을 소비하며 햇빛 아키움 조각, 달빛 아키움 조각, 달빛 아키움 조각 중한 종류를 50개씩 획득할 수 있고 당연하게도 별빛 아키움이 가장 비싼 가격에 팔려요. 한번 채집으로 거목에서 습득한 아키움 조각을 판매했을 때 평균 56골드 8 0분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달빛 아키움 조각과 햇빛 아키움 조각의 시세 차이가 많이 나 편차가 좀 심하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소비한 노동력당 수입으로 생각해보면 채집이 비숙련이라고할때 군는 47동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비숙련 손재주로 계승자의 주머니를 사용할 때는 노동력당 유근의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 주머니 열기보단 효율이 좋네요. 하지만 체감상 느끼는 효율이 구데기 같은 이유는 뭘까요? 습득한 아키움 조각은 수요가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경매장에 올려두면 유찰이 되는 경우가 잦은 편이며, 이때는 추가적인 노동력을 소비해서 결정 및 정수로 만들어 올려두면 아주 잘 팔린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광천수를 머금은 상인의 아키움 고목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면 한 번쯤은 호기심으로 사용해볼 법하지만 다시 할 필요는 전혀 없는 나무였어요. 이렇게 생각한 이유로는 첫째 극악의 확률로 팔로스 상점에서 나타난다는 점과 무려 30개의 팔로스의 결정을 써야 한다는 점이었으며, 심지어 0.002%로 15개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희귀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둘째는 고대 던전만 돌아도 아키움 결정을 몇십 개씩 모을 수 있는 상황인데 희귀성을 부여한 나무에서 고작 조각 50개만 준다는 게 실화인가 싶더라고요. 세번째는 나무의 크기는 엄청 크게 만들어둬서 캐시로 구매하는 텃밭이 아니라면 심을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나무의 외형이 멋이라도 있으면 관상용으로 쓰겠는데 조금 큰 아키움 나무라서 완전 초라해요. 그래도 나름대로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평균적으로 주머니보단 효율이 좋은 편이며 별빛 아키움이 나온다면 완전 이득이라는 점과 비교적 손쉬운 방법으로 채집 중년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 아키움 고목이 팔루스 상점에서 나오더라도 안살거예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끝